오늘 뉴월드 미니맵과 관련해서 오버홀프 측의 오피셜이 발표되었습니다. 뉴월드 미니맵 0.2.0 버전이 업데이트되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뉴월드에서 금지한 내용들, 자원 리소스 등을 읽어와서 인게임 화면 위에 오버레이에서 보여준 형식을 피하고 뉴월드 벤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따른 형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나침판과 퀘스트, 파티원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니맵 기능을 살펴본 후에 영상의 뒷부분에서 설치 방법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 저도 다시 미니맵을 지금 설치했어요 이전에 지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설치를 했고 alt m을 누르시면 미니맵을 이렇게 꺼놓을 수 있습니다 미니맵 꺼내와서 드래그로 이동할 수 있고요 세팅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설정 관련된 이런 사이즈를 늘릴 수 있고 투명도를 바꿀 수 있고 원, 네모 이렇게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시하고 필터, 필터 안 눌리죠 이거는 인게임에서 자원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막아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핫키를 다 살펴보세요 미니맵을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메인맵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로케이션 사이트를 여는 방법 단축키가 있습니다 네, alt m은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alt n, 이거는 메인, 미, 메인을 이제 켜는 건데, 메인은 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똑같이 이제 필터가 막혀 있고, 그냥 좀더 깔끔하고 큰 형식으로 볼수 있다 정도인데, 뭐, 나는 자원을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음, 이 뭐야. 이, 인게임 화면 위에 오버레이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신 분들한테 모니터를 두개 이상 쓸 경우에 사용하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파티원 위치를 볼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게 필요, 필요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전투할 때는 큰 화면으로 해서 파티원 위치를 좀볼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어, 만들어 둔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얘도 넘기고요. 그 다음에 Alt-B를 눌러볼게요. 이 스트림 로케이션 이게 제일 어, 화두에 올라와 있는 건데 보시면 Rtb를 누르면 이렇게 인텔이 켜집니다. 그리고 네내 위치가 있는 이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음, 이 자원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를 누르는 게 있어요. 사실 뉴 월드 미니맵이 막혔던 이유 논란이 됐던 이유가 제일 큰게 이런 자원을 찾는 거거든요. 보면은 5어에서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다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것만 알려드리면 미니맵 사용 기능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건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인게임에서 제가 만약에 움직인다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인게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미니맵에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두개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컴퓨터 화면이 하나면 알트탭하면서할 수도 있지만, 네, 물론 알트탭만 해도 이전 유월드 미니맵보다는 내 위치가 보이니까 좀더 도움은 되겠죠. 근데 모니터가 두 개인 이상 두개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 효율성의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진짜 별거 없어요. 아이템으로 껐다 켠다. 그다음에 어뭐 주민 주마우스를 한다. 알트아이알 아이, 알트 t 이나 알트 오. 그다음에 스트림 로케이션을 켠다. 그리고 인게임에서도 음 진짜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이렇게 아이템으로 껐다 켠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사이즈 세팅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하키 확인하고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니맵 사용 관련된 거는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뭐 설치까지 쉽게 하셨겠지만 설치 주소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설치 관련된 거를 살짝 말씀드리면요. 네, overwolf.com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위에 게이머 앱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 오버월프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버월프 앱을 켜줍니다. 오버월프 앱을 켜면은 위에 스토어, 라이브러리 스토어에서 스토어 들어가면은 조금만 내리면 여기 뉴월드 미니맵, nwmm이 이렇게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인스톨되어 있지만 이거를 인스톨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팅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제 rtb를 눌러서 스트리밍 로케이션을 켜시고 이용할 이 필터를 고르시고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네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별로 할게 없어요 네 그리고 라이브 같은 데서 음, 카페나 이런데 뭐 댓글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